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 코입니다. 전방 입니다제 코입니다. 제 코입니다. 제문제가 있어 제 코입니다. 제 코입니다. 제 코입니다. 제 코입니다. 제 코입니다. 제니다 오늘 여니다들께 보여드릴 게임 고양이가 로봇에 탑승해서 적들을 입들다치는그 게임 제목이 기억이 안나는군요 가토 로버트 될겁니다 한국어가 기본 설정으로 되있군요 가토 로버트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런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운데 있는 세이브 파일을 해줘야 기분이 좋다 말씀드렸죠 오, 뭔가 비중, 빠숑 비행기 조종, 인가 여기는 개를임무통제센터응응답바란응응답바란임임통통제터터임통통제터터응응답 u 다 o 령 e 님 o 차일 e c 의 작은 행선으로부터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좌표는 42069. 오버. 그 좌표는 연구 신설 중 하나와 일치하는 m 아무도 거짓 신호일 것이다. 지웅이. 그 시선은 버려진지 오래된 곳이다, 오버 조사하를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오버 주의깊게 접근하도록 주의기, 오버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모프의 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착륙 준비를 야옹. 클릭 야리, 자네 잡히고 화면에서 사라졌다 저리 응? 갑니다 꽉 잡아, 라비야 라비야 <웃음> 흑백으로만 돼 있네. 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어. <macho> <이 seventeen> 응? 나비야, 우리 고양이. 안 좋은 소식이 있다으 나비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disagreement>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는 아이큐가 200이 넘는 존똑 고양이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알겠어요 주인님 <웃음> <웃음> 내가 정말 고양이랑 대화를 하는 건가? 미안해 나비야 이제 승직진 <웃음> 또 다른 불상사가 일어나서 안돼 <웃음> <웃음> 이런 연구시설을 보통 보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맥크가 있기 마련이야 맥크 맥 어디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 나는 무전목구리를 통해 도와주도록 할게 내 목소리를 잘 들어줘? 미야옹. 행운을 빌게 차리봐 나리비아 음, 이제 조종하는군요? 여쓰가내 키보드를 지금 Z키로 자동으로 가있었는데 Z키가 점프키가 맞았어 페이스북? 에잇? 어디로 가야돼오 아니 벽에 붙을 수 있잖아? 대단한 나비야 어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군요? 뿌리다 뭐가 문제라도 있어 나비야? 나비야 물을 무서워하는 거야? 하지만 길은 여기뿐이야. 나비야, 짬짬짬. 어떻게든 여길 지나가면 지나가야만 해. 오, 뭐야? 수영할 줄 아는구만. 단지 물에 적기 싫었던 것뿐이니. 벽으로 막혀있군요. 참, 이 게임을 선물해 주신 샤전용 피카츄님께 정말 감사인 인사를 립립다다 s 게할게요 아주 잘했어, 나비야. 그 위로 올라가서 슈트에 들어가봐. 0 m resolution. 자, B버튼을 누르면 슈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이제 장비를 갖췄으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낼 시간이야 잘해보자 나비야 응? 사출... 위키가 아닌데? 아 시프트킥이네 오! 적들이다! 대각선으로는 이게 없네? 왜 대각선이 없지? ZXC 를 쓰는군요 좋았어 이 매크로 너희들을 전부 단지할 것이다 완전 메트로이드, 시, 메트로이드 시리즈랑 똑같네. 발사하면 열리는 거고, 아니 개구리도 죽일 수 있어. 이려는못 <웃음> 가는 거죠. 벽이 너무 단단해 아좀 위로 갈 수가 없잖아 아! 뭔가 있다! 나비가 헬스 키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헬스 키트를 찾아냈구나 최대 증량이 최대 체력 체체최 체력, 체력? 체력이 증가했어 아주 잘했어 나비야 야옹. 어우 또 맞을 뻔했네야 이거 그래픽이 흑백분이라서 구분이 안 가. 어이 물에 들어가도 아프잖아. 아니 뭐 이게 물에 들어가도 아픈 로봇이 있어? 그럴 수 있어. 아아저 구분이 안 돼. <웃음> 구분이 안 돼. 죽라 개구리! 허! 어, 세이브! 세이브라니까 체력도 찼습니다. 일단 전속전진을 못하는군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되었어. 하지만 고양이 상태에서는 오잇, 오잇, 오잇 허, <웃음> 이럴수가! 개쩔은 거 아니야? 하, 고양이지만 개쩔지. 하, 차. 빨리 새로운 무기랑 능력 같은 거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 난또 보수전인 줄 알았대? 아유! 저뭐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웃음>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겠지? 물속이잖아? 막혀있어 고양이 숨은 쉴수 있니? 물속에서? 숨을 무한정 쉴수 있는건가? 물속에서? 얘기를 다시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였군요 여긴 막혀있고 흠 미사일이다! 나비가 로켓 모드을획득하였습니다 나비가 로켓을 찾아냈구나 C 버튼 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 벽돌 더미를박살내버려 점프의 위력을 올려봐. 점점점 점점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요요신 끝. 어. 어? 로봇이 그냥 이게 생기네, 이렇게 오면? 난 거기서 가면은 무조건 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아... 로켓이 무한탄창인 대신에 과열되면 사용을 못하네요? 어... 과열 시스템이다! 이 말이야! 아... 이런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무한정인데 과열되면 쓸 수가 없어요 <웃음> 이게 게임이지 아! 이 자식이 짬프, 짬프, 짬프... 거의 뭐한번 연속으로 쓸때두발 정도밖에 쓸수 없는 거 같군요. 어. 음, 바로 과열이 되네요. 두발 쓰면은 나왔다. 미용 보수전인가? 냐옹 찌그찌찍거리는 소리는 뭐야? 찌 나비야 뭔가 뭐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아니 아니 미친 <웃음> 아! 아니 세상에 터지잖 아아 조심해, 터진다. 나 벌써 세 대나 맞았 어？조심해, 살출 간 어, 어. <웃음> 단한 패턴 이군. 당하지 않아 아! <웃음> 당했다! 아! <웃음> 어이 세상에 한대 맞으면 죽어! 조심해 나비야 한번 쏘고 버스에 사망했다고 <웃음> 아! 아예! 아잇! 무적시간이 너무 짧은거 아니야 이거? 아 <웃음> 너무.. 어 이거 쏠때 이게 뒤로 밀려나서 이게 아직 그냥 참 안돼 조심하자 여기 있으면 안 맞지 않을까 어이 맞잖아! <웃음> 이렇게 피하자 그냥 아저 조심히 합시다. <웃음> 게임이 간단해 보이도 말이야, 어? 결국 진행을 하기 위해선 잘해야 된다고, 겠고. 아야, 아야가 아니라 찍찍 뭐야, 저거? 야옹? 어, 방금 지가 말한 건가? 아무래도 내가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헛것이 들렸나봐. 계속 이동해줘 라비야. 지금 내겐 너만이 유일한 희망이야 랩! 혹시 모르 저장하고 그... 메트로이드 시스템에서는 그... 미사일이... 횟수가 제한이 있었지 대신에 적들을 잡으면은 미사일을 다시 쏠수 있는 탄약을 먹을 수가 있었고 내 아는 척좀 좀 해줘야지 <웃음> 어 똥꼬 <똥구> 아프겠다 <웃음> 똥꼬로 쏴버렸어아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아래서 점프가 조정이 되는구만 이쪽을 먼저 가볼까요?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올라갈 수가 있군요 이거 뭐 이렇게 계속 올라 가야 돼？아하, <웃음> <웃음> 여기 어떤 것이 었 구만. 괜히 왔 군요. 가던길 갑시다. 게임이 워낙 스피드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적들을 이제 구분을 잘 하려면은 제가 자체적으로 좀 천천히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어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게 안 열릴 텐데? 결국엔 일로, 어? 일로 왔잖아, 내가. 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안 안 되는데 저거 열려면은 별로 쏴야 되는데 별로 그러면 다시 가야 되나? 뭐가 아 미사일을 얻었으니까 미사일 이용해서 벽을 부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야. 나의 생각이 짧았이요 다시 가서 배장하고 이용. 이게 진행 방식 진행 방식만 이제 메트로이드와 거의 흡사할 뿐이지. 아, 그 외계 행성의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음악적 감성이 없네 어 이게 좀 아쉽군요 그 감성이 없어 뭔가 음침하면서도 아니 여기 컵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건 뭐지? 말을 해 원요원 보고기록 제2300 12번 여기는 진보보고한다 박사가 미쳤다 번시스템이 바뀌었다 시설대 모든 사람들이 목표로 지정된 상태다 내 동료들은 내 부분이 죽거나 그러한 것들로 변하였어요 나는 수면탈출 포드를 사용해 도주하고 있다 비록 내가 이 여행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확실하지 않지만 내 심장은 항상 이 지구의 해변에 남을 것이다 이 지구? <웃음> 통신 끝 뒤로를 봤군요 음... 일단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길이 있었구만 음, 엘리베이터? 잘했어, 나비야. 넥서스에 도착했구나. 넥서스는 모든 곳과 이어진 장소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음, 중한 통신... 음 중심지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실험실 입구를 찾아야 해. 어디 한번 해보자, 나비야. <웃음> 고양이에게 모든 걸 맡긴 남자. 통신 끝. 상자도 있군요. 일단 왼쪽부터 가볼까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네? 엘리베이터가 있고 좋아, 송수로에 도착했구나 나미야 계속 자라고 있어, 이제 물을 빼려면 음, 물 빼려면 드디어 건조하게 있을 수 있을 거야 차잘 배수구세세개 있어 아래 복제에연결되어 있을 거야, 시워 네가잘 듣고 있나 모르겠다 잘 듣고 있으니까 이 로봇까지 타고, 어? 수많은 생명체들을 죽이면서 당신을 도와주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 이런 것도 볼수 있어 어, 권총, 로켓. 슈트에도 이제 다섯 가지의 능력을 해금할 수가 있군요. 보아하니? 로봇을 탄 고양이라니. 아, 설마! 탈수 있는 거야, 저거? 가보자. 이야! 오! <웃음> 이런 것도 있구만. 야, 왼쪽에 저거 탐지기도 있는 거 봐. 여기서 이제 물 빼서, 이제 로봇하고 다시 내려와야, 돼, 내려와라. 어, 뭐 이런 뜻인 것 같군요. 귀여워. 아주 위험하게 생긴 물고기들이다! <웃음> 어, 깜찍해. 어떻게 저따게 생긴 거 먹을 수 있지? 아주 간단하군. 아니, 올라가라, 이 말이야. 음, 여기는 길이 아니군요? 여서 로봇으로 게라타 할수 있고. 에이 더블 점프를 얻겠구만 처음에. 너무 불편해 이거. 아씨 다시 올라가야 돼. 에, 에, 에물리닿으면 아프니까. 오. 여기 가야 돼. 여 가도 소용이 없잖아. 그럼 여기서 고양이를 로봇을 내려서 이렇게 가는 거만 어. 뭐야. 사실 로봇을 탈수 있잖아. 됐. 뭐야? 미니 보스 같 은데 오노 정신 못 차린데 총맞 으면 오감히 어딜? 오케이, 한 대도 안 맞았어요. 아주 깔끔하군요. 저기 나비야, 배수구를 찾아야 한다는 거 아니지? 까먹고 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있는 고양이가 올라갈 정도의 크기에 제 바퀴에서 달리면 위쪽 물이 빠질 거야. 이거 군요 어, 아. 어, 어, 어, 어, 어, 됐다 바퀴라니. 됐어 하나 끝났고 이제 두개 남았네? 통신 끝 이제 로봇으로 진입 불가능했던 부분을 로봇으로 갈수 있게 되면서 헬스 키트 뭐야? 이게 치이잖아 이... 아니, 절로 어떻게 돼 있었지? <웃음> 왠지 아래쪽으로 가야 될것 같지만은, 음, 절로, 저렇게 돼 있었네 아이, 괜히 이거 떨어졌네요? 아니야, 여기도... 아이, 물이 안 빠졌잖아, 여기! 이런 한 바퀴 돌아야됐던 것이었어 아! 됐다 헬스 키트가 체력 수가 증가된 건가? 그쵸? 맞나? 들어왔어 어휴 저 대머리 일로가서 이렇게 가라는 것 같은데? 늘 상관은 없군 <웃음> 어이! 어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 상태로 맞으면은 죽나? 보는데요? 어? 막혔잖아. 아, 여기 배수론가? 어허. 파이프였어요. 엘로도 못 가고, 여기도 아니고, 계속 가서, 오, 끔찍하게 생겼다. 고건가 표정 봐. 하고 가자 그냥 상대할 필요가 없어 얘 타볼까? 총총총총총총 어 로봇 주세요 아이 기사를 쓰자 그냥 이, 왜 이렇게 돼, 있... 어, 에이! 아 큰일 났다, 오바! 어, 살았다, 오바! <웃음> 아니, 세상에! 뭐지? 고향으로 먼저 가서 저거를, 어. 고양이 상태에서 한방에 죽는 거였군 다시 가죠 저기 채바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 올려두면은 로봇을 절로 옮기는 건가봐요 조심히 얼커니!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아니 뭔 놈의 로봇이 물에 약해? <웃음> 아이 못 가잖아 이거 조심해야 돼 터져? 진다 어, 저거 쪽, 저기 또 있어, 저거 아. 맞다이까맞다 이거, 이 자식아! <웃음> 까불고 있어 이제 하나 남았군요. 우리 빠졌군요. 쫑. 여기를 부셔서 여기도 부으셔야 나비로 가볼까? 어? 뭐 있어? 카트리지 나비야 카트리지를 얻었구나 아주 좋아 스타보드... 스타보드 팔레트를 해제하였습니다 오. 여기서 정하는 건가봐요 부드러움 스타보드 아... 나 이게 나은 거같아 어 <웃음> 흑백도? <웃음> 흑백도? 흑백 나름? 이게 이따 이거구만? 어이구야! 어이구! <웃음> 아니 뭐야! 못 오잖아 이거! 아! <웃음> 죽었어! <웃음> 뭐야 여기 세이브도 아닌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올라갈 수 있잖아 미친? 아까는 왜 점프가 안 됐던 거 같지? 팔딱거리는거 봐야 돼 <웃음> 미살 두 방이면 죽는구만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군요. 아, 어떤 게임인지 알았으니까, 신작 게임 구경은 오늘 여기까지, 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어, 짧게 짧게 보여주거나 해야 될것 같군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코였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